자기야, 오늘 정말 재밌었어 나도 너무 즐거웠어 <웃음> 응? <웃음> 와, 자기야, 나저 바둑이 인형 가지고 싶었는데 저거 뽑아주면 안 될까? 음.. 어? 사격장? 아니 물론이지! 야, 이 정도는 나한테 쉽다고! 잘 봐봐! 오. 내가 또굶필자 아니겠어? 응 음. 어어? 오 어어? 어. 어. 어? 이게 좀 어렵네 <웃음> 아! 아아 아, 열발 중에 세개못 맞춰서 바둑이 인형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음 어, 어. 그래? 아니 그러면은 자기가 한번 해볼래? 오, 어? 나? 응응응 음, 음, 음. 자기가 한번 해봐. 아, 나는 총한 번도 안 쏴봐서 잘못 쏘는데. 아, 한번 해봐. 잘할수 있을 거야.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쏘는지. 오. 어, 거기를 자꾸 딱 조준을 해서 쏘는 거야. 응. 음. 어, 잠깐. 아, 자기가나 급한 전화가 와서 잠깐만. 하고 있어봐. 응? 음? 음. 갔나? <놀람> 쏘고, 쏘고. 아, 백발백중이지. 아휴, 자기야 좀 늦었지. 어, 어, 응? 어, 그고민형 어떻게 얻었어? 아, 바둑이 인형. 그냥 운이 좋았지 뭐. 음? 자기야 아니 어, 여보 나와 결혼해주겠어? 응 음, 좋아요 10년 후 그렇게 우리들은 아이도 두명을 낳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다 아주 평범하게 여보 밥 먹어요 출근해야죠 얘들아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네. 네. 음, 음. 음. 빨리 자기 자리로 가서 밥 먹어요 빨리 아유 음. 아유 리아야 밥 맛있게 먹어 음. 어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 맞다 늦었지 늦었어 아 여보 응? 오늘 밥은 다 못먹고 가겠다 여보 나 먼저 가볼게 아 회사 늦겠네요 아 빨리 갔다와요 응 알았어 여보 사랑해 저도요 잘 다녀와요 응 리아야 밥 맛있게 가. 먹고 응. 아유 늦었어 늦었어 내 이름은 이녀맨 평범한 배서원입니다 매일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죠 저기 이서원씨? 네 이번 서류 정말 좋았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대디님 아유 아니, 마사원 좀 쉬다 쉬다 쉬다 하세요 열심히 일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대디님 네, 네. 음. 자 일단 오늘 일단 모두 고생하셨고 점심시간이니 밥들 먹고 합시다 네어인 대리님 저희랑 같이 식사하시죠? 아유 저는 오늘 점심시간에 이의 있어서 점심 시간에 거래처를 들릴까 해서요. 나중에 먹자고요. 아우 성실도 하셔라.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만 이따 보자고. 안녕히 가세요. 오 가니. 음. 하지만 저에게는. 가족들에게 숨긴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아 타겟을 제거하는 검은 조직의 스파이 유원입니다. 이번엔 또 무슨 임무입니까? 왁군. 코드네임 7748. 이번 타겟은 바로 이 사람이야. 무기를 만드는 조직의 보스라네. 자네의 얼굴이 밝혀지지 않게, 오늘 밤, 조용히 처리하게. 자네가 여원이 된지 벌써 20년이 더고, 축하하지. 우리 참 좋아. 조직의 규칙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다니. 이념의 요원 우리 규칙이 뭔가? 음. 저의 신상이 노출될 경우 조직에게 제거된다 그렇지 그게 심지어 자네 가족들이 알게 되어도 말이야 네 물론입니다 그럼 이사람 조용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내가 조직에 비밀요원이란 걸 누군가 알게 된다면 나와 그리고 내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는 조직의 규칙이 있습니다 음아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볼까나 얘들아 조심히 다녀와 하 드디어 다 갔네 아 이걸 언제 다치운 다음? 음 잠깐 마트에 다녀와야겠군. 내 이름은 단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매일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집안일을 하죠. 당근이 왔어요. 다큰, 당근, 다큰은 당근이 왔어요. 아무도 없지? 저에게는 가족들에게 숨긴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아 타겟을 제거하는 흑장미 주식의 스파이 요원입니다. 와클 이번 타겟은 바로 이 사람이야. 우리 조직을 밝혀내려고 하는 자라네 경소처럼 조용히 오늘 밤에 제거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흑장미 조직의 정체와 우리의 얼굴을 알려고 하는 자는 모조리 죽인다 알겠습니다 <웃음> 너도 가족들이 있지? 너도 흑장미 조직 에스 요원이라고 해도 너의 가족들이 우리 조직을 알게 된다면 너 역시 제거된다는 거 잊지 말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새로운 타게시군. 야, 잘 자라. 여보, 오늘 저 동창 친구들이랑 잠깐 만나고 오는 거 알고 있죠? 어어, 어, 잘 됐네. 나도 회사에 급하게 또 가봐야 될거 같아. 일이 조금 남아서 야근도 해야 되거든. 어... 그래요? 요즘 야근이 잦네요? 어, 어어. 어. 야, 당신도 요즘 동창들이랑 자주 만나네? 어? 어, 어, 네.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같은 동네에 살기도 하고요. 아, 그래. 좋지 뭐. 아, 그럼 나 먼저 갈게. 나는 이따가 나가려고.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음. 오늘은 어떤 녀석으로 해 볼까? 그래. 이 녀석이 좋겠군. 자, 가자고. 음. 어떤 총이 이번 작전에 도움이 될려나? 이게 좋겠어 여기서 무기를 만들어서 판다고 하지 흐쭈! 이녀석들여기있었구나니별아들 흐. 네석들 정말 많군. 어석하이녀석 여기 있었구만넌 누구야? 널 죽이러 온 스파이다. <놀람> <놀람> <놀람> 장남이 저기 내가 술한잔 사도 될까? 아 좋죠. 그럼 여기 말고 더 좋은데로 이동해서 술한잔더 사시는 건 어때요? <웃음> 아, 그거 저자. <좋지. 웃음> 가자. <웃음> <웃음> 오빠는 정말 잘 생겼네요. I heard a 그런데... 왜 우리... 흑장미 조 e n 궁금해 r 지 r 누구야! e 누 h e 이 네. 처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어... 네, 끊겠습니다. 음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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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당근으 먹는게 아니라 난 맨날 당근으 주시던데 음, 음. 음. 여보 그런데 오늘 국이 좀 짜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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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 마트 세일한다고 같이 가자고 하네? 아.. 어.. 어.. 어.. <웃음> 음..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음.. 누구예요? 아.. 어.. 누구긴! 회사지.. 서류를 챙겨 오래 아야.. 어제는잘 먹었어! 나 회사 빨리 일찍 가봐야겠다좀 늦었네? 그래요 잘다녀와요응아 얘들아 너희도 늦었으니까 빨리 학교가 응찮다 안녕, 다 괜찮다. 조심다갔다와다 와. 다와다 <웃음> 그래 오늘은 이 녀석이 좋겠군 음. 이번에 직접 해결해줘야 중요한 인물이야 단일 이름은 김달보 일명 스카스티 고통과 무기를 만들어 전부을 위협하는 인물이라네 자신이 위험하다는 네, 처리하겠습니다. 타겟 1은 김 날봉, 일명 스카이스틱 북동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니 목표 지점에 가서 조용히 타겟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음 응, 알았어. 아직 죽기엔 어린데 안타깝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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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숨에 보내버려야겠구만. 음? 무기를 꺼내잖아. 진정. 저 녀석 누구야? 으이씨, 대체 누구야? 경쟁업체인가? 안 되겠군. 이 촌. 내 바주카포 마시나 봐라. 도대체 누구야? 머리를 맞춰서 죽여버리겠어. 치사하게 바주카 풀었어? 응? 어? 어?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어? 어 당신이 왜 거기? 에 목표물이 총소리를 듣고 도주했습니다 위치가 발각되었으니 신속히 자리를 빠져나오십시오 하... 알겠다 은이 어, 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대체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잘못 본건가? 아니야 아닐거야 이번 임무를 처음 실패했더군 실패한 것도 모자라 경쟁업체 의 다른 스파이에게도 신분이 노출된 것 우리 조직의 정체를 알아내기 전에 그 녀석을 찾아내서 사살하도록 이거는 딱 일주일 주엔 만약. 죽이지 못한다면 너가 죽게 될거야 걱정 마십시오 에이! 젠장!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거야? 어. 인물이 실패하다 그리고 다른 스파이리도 얼굴이 밝혀죠 상대 스파이의 얼굴은 보았 네, 물론입니다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위치를 찾아냈서이 뒤라를 처리하도록 뭐라 처리하지 못한다면 가게 네, 처리하겠습니다 음,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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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자기야 내려놔 음, 안어도돼 나는 통째로 먹는 거 좋아하잖아 아. 음 그래 아 그럼 목 마르겠다 여기 물 마셔 음음 음. <웃음> 음, 음. 어고 고마워. <웃음> 음, 음. 어어 거기 거기 거기 어, 물을 쏟았네? 어 내가 닦을 거줄 갖고 올게. 어. 아니야 내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가져올게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가져올게. 내가 아니 내가 갖고 올게. 이게 더 뭐야 왜 여태 왜 몰랐을까 왜 모르고 살았지? <웃음> 어 여보! 거기서! 나한테 총을 쏘다니 10년 동안 같이 산게 겨우 이거냐? 죽여버리겠어. 네? 뭐라고요? 남편이 경쟁업체 킬러라고요? 음. 날 총으로 쏘기까지 했어. 왜 어때 내가 몰랐을까?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솔직히 그 자식이... 자, 잠깐 내 남편한테 그 자식이라니 그렇게 총에 맞을 뻔했는데 아직도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당신은 킬러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생각해보세요 당신한테 숨긴 게 킬러란 사실 뿐이겠어요? 당신 말고도 아내가 두세 명더 있을걸요? 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녀석일지도 모르고, 미호님이 경쟁업체 킬러란 사실도 다 알면서, 우리 조직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몇년 동안 계획적으로 접근한 걸 수도 있다고요 이래도, 아직 사랑해요? 아니. 그럼 됐네요. 그럼 죽여버려요. 그 방면에선 우리 조직에서 최고이시니까. <웃음>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도 처리를 못했나? 자네는 사람을 죽이는 일 만큼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움직여야 될것 같군. 네? 아닙니다. 이번 일 일주일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쉴수 없이 48시간 안에 사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믿겨. 네. 어, 엄마, 그런데 아빠는 왜안 들어오세요? 에이, 엄마가 말해주셨잖아. 출장 가셨다고. 어, 그런데 아빠가 내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나? 무슨 일은? 아빠가 바쁘셔서 그런 거야. 어젯밤에 엄마랑 통화했으니까 너무 걱정 말렴 우리의 딸. 음. 음, 그렇구만. 아 맞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간다는데 조금 이상해 뭐가? 아니 수학여행 갈때 원래 학년마다 가는 건데 우리 반이랑 요르르 반만 여행 간다는 거 있지 뭐, 그러게 뭔가 이상하긴 해 글쎄 엄마가 볼땐 하나도 안 이상한데 밤마다 돌아가면서 간다고 하더라고 나 아, 그렇구나 빨리 먹어 더안 먹어! 이제 밥다 먹었으면 가방 챙기고 제주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잘 놀다오려 빨리빨리 응? 빨리 조심히 갔다와 모두들 나와 이번엔 가까운 제주도로 속여보냈지만 만약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말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멀리 해외에서 교육받고 안전하게 잘클수 있도록 확실히 준비되어 있겠지? 네 물론입니다 그래 됐어 자 이제 모두들 쓰레기통, 영수증 수상해 보이는 건 모조리 뒤져 왜 터치고 있어? 아 여기 안에 무언가 숨긴 게 있는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 그래. 회장님 응? 계집 아래에서 수상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내려가보시죠 어... 그래 <웃음> 코드번호 3718 오랜만이군 흠... 음, 그래 5년 만인가 오랜만이군 잘 지냈나? 요즘 결혼생활은 행복하고? 말하자면 길지만 알고보니 우리 아내가 킬러였어. 킬러? 아, <웃음> 이럴 수가. 그래. 나처럼 경쟁업체의 살인청부 업자였다고. 그거 아무래도 우리 조직의 정보를 캐기 위해서 접근한 거 아니야? 음, 글쎄, 우리 관계 진실이란 건 있었을까? 하, 그러게 내가 5년 전에 그렇게 말렸잖아. 하, 어쩌, 허, 아, 자 이번에 사격, 쳐, 훌, 훌, 네. <웃음> 코드번호 3718나 음? 이번에 그녀에게 프로포즈 하기로 했어 뭐? 아무리 그래도 진도가 너무 빠르지 않아? 만난지 겨우 한달 만에 결혼이라니 아니야 난 그녀와 결혼할 거야 똑똑하고 참 나한테 좋은 여자야 참 너같이 냉혈하고 잔인한 킬러가 사랑에 빠지다니 믿기지 않군. 하지만 그 결혼은 분명히 너의 킬러 생활에 발목을 잡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녀만 있다면 난다 이겨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코드번호 3718 진짜 결혼 생활이 내 발목을 잡을 줄이야. 반미호 정말 나를 처음부터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야? 흠... 음, 그런데 당신 와이프가 킬러였다니... 끝나잖나 갑자기 왜 이렇게 보자고 한 거야?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멀리 해외로 보내줘. 와이프 일은 내가 해결할 테니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 보호 좀 부탁해. 흠... 음. 자네가 LA에 임무에서 나의 목숨을 구해줬으니 이번엔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응, 그 일을 받도록 하지. 그럼 잘 부탁할게. 물건과 무기를 보았을 때 검은 조직의 킬러가 확실합니다. 그렇구나. 진짜였네. 아니길 빌었는데. 자, 싹다 모조리 가져가서 조사해.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딸과 아이들은 이미 당신 와이프가 빼돌린것 같고. 조사해봐도 아이들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 뭐, 뭐, 뭐 뭐라고? 젠장... 그럼 설마! 다 사라졌어? 어? 내 물건들 아무것도 없잖아. 잠깐만.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라고 이 옆에 내가 그럼 그럼 그, 그럼 설 설마. 아 어. 아! 내 무기들 어내 귀요미 차까지 어, 다 사라지다니. 그래. 한판에 보자는거지 절대 내 가족은 양보 못해 잉녀맨 나이 32세 어릴 적부터 킬러 집안에서 태어나 살인기술을 배우고 학창시절부터 검은 조직의 킬러로 직접 일을 시작한 잉녀맨씨는 업계 최고의 킬러로 가정에 충실한 평범한 직장인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며 일한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완전 속았어 희상한 심자 발견! 대소관 쪽에 이녀멘 씨를 발견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왔다고? 대장님, 미리 준비한 플랜 B로 갈까요? 그래, 플랜 B대로 이 건물을 폭파시키도록 하자 모두들 이 건물에서 탈출하도록 건물과 통신을 연결해 네 알겠습니다 안녕 결국 여기까지 왔네 겁도 없이 혼자서 오 당신이야 기지의 보안이 참 철저하군 쥐도 대도 모르게 보내려고 했는데 하지만 보안에 걸렸잖아 그 실력으로 누굴 보내? 하 당신 요리 실력만큼은 아니지 그러셔 애들은 어디있지? 그건 네가 걱정할 건 아니지 이제 내가 키울 거니까 마지막 경고하러 왔어 아이들은 나한테 넘기고 이 도시에서 사라져 싫어 마지막 내 배려야 당장 조용히 사라져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응 그래 아니 난안 사라져 사라질 건 너야 그래 그럼 한번 끝장을 보자는 거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기가 침입하자마자 난 벌써 그 건물에서 빠져나온 줄알고그 건물 전체에는 지금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 이번엔 내가 경고하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나와 아이들은 있고 여길 떠나 그럼, 목숨은 살려줄게 하... 좋아 내가 졌어, 터뜨려 마지막 유언은? 당신 요리 정말 끔찍했어 안녕, 남편 지금 뭐한 거야? 에? 에? 누 누르는 거 아니에요? 에? 에? 어? 어? 어? 어라라? 이그 살인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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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나한테 청혼한 곳에서 이혼 신청이라니 정말 비참하네 너도 원한 거잖아 그래 노래도 좋은데 마지막으로 춤이나 출까? 그래 좋지 춤 실력은 여전하네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남편이 죽길 원했나보네? 넌 정말 독한 여자야 10년 동안 같이 산 남편인데 진짜 폭탄을 터뜨릴 줄은 이젠 나도 자기 마음 잘 알았어 너 처음부터 날 사랑하긴 했니? 당연하지 난널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그래? 예, 이만 음, 나 먼저 가볼게 <웃음>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웃음> <웃음> 아유, 젊은이! 네? 자네한테서 이상한 초침소리가 들리는데? 초침소리...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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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 자기야? 에이, 에이, 나 살아있지! 맞은 다, 것 같은데? 으악. 당신 요리실력만큼 총질도 꽝인데 으씨! 아아 지금 뭐라 그랬어? 요리실력 10년동안 당신을 산게 정말 웃기군!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애들은 내가 키워! 무슨 소리야 내 애들이야! 어머나, 날 속이고 만났잖아! 그건 내가 할 말이고 나와봐! 나와봐! 으! 진이 젠... 총알이 다 떨어졌잖아! 하기 있는 거 알고 있어! 어? 총알이 없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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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번 들어와봐 내가 한수 알려주지 킬러가 무엇인지 아! 아 아! 아, 아, 아우! 오! 아 이번엔 힘이 세! 어어 오, 오, 오, 오, 어 저리 안가? 어, 으 아, 으앗! <목소리도> 꽤나 잘 치는구만 음. 내가 거실 어딘가에 권총을 숨겨놨었는데 어디였더라? 아 맞다! 내이 근처에 권총을 숨긴 것 같은데 좋을걸? 어디 한번 싸볼테면 싸봐. <웃음> 난 못해. 뭐? 안돼. 총들어 쏘라고. <웃음> 내가 졌어. 자기야, 날 죽이고 싶지? 자, 당겨. 난못 쏴. 저기요. 사랑해. 나, 나도. 음. 어머. 어, 저기, 저 여기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여기 뭐, 무슨 일 있나요? 아, 어,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닌데 혹시 그 부부 싸움하시는 것 같은데 설마 아니죠? 아어 아닌데 어. 아아데총소리도 났는데 그치 현둥 엄마? 아 맞아 맞아 깨지는 소리도 나고 말이야 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기야 잠깐 와봐 음 아유 그, 그 그렇냐 우리는 이렇게 화목한데요? <웃음>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웃음> 아 그렇냐? 그럼 됐죠 뭐 좋은 시간 보내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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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날 사랑한 거 맞지? 당연하지. 난 진짜 진심이었어. 나도... 어! 엎드려! <웃음> <웃음> 이런 젠장! 여보, 어떡하지? Necessary.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부엌에 있는 비밀창고로 터어지자 에이 그러고선 따라오면 어떡해 나 폭탄전문이야 이미 이집에 폭탄을 다 설치해놨지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퍽 안녕 <tennis> <Fairleigh> 아무래도 우리 조직들이 우릴 노리고 있는 것같아 어? 아, 근데 여기 있던 무기가 다 사라졌어 어떡하지? 어, 잠깐 어? 앞에 어. 조심해 미 녀석이 아. 무기는 아. 떨궜어 으! 아. 어? 아. 어. 여보! 도와줘! 아! 이야! 예! 아! 아! 자, 여기 총을 받아! 응 저기야, 빨리 타! 알았어 빨리 이곳에 탈출하자 아, 이 젠장 끈적인놈들이네 여보! 아무래도 어? 놈들이 따라 붙은 것 같아 걱정마 내가 해결할게 여보, 백발벽중이라니까? 백발백중이겠지 봤지 내 실력? 하, 역시 대단해 하, 하, 여보 응무기가 도대체 어디야?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내려 응? 나만 믿고 따라와, 알았지? 그냥 평범한 집같은데? 여기 숨어있자는거야응 음. 자, 이쪽이야 어? 오! 오! 야... 여보 여긴 어디야? 음. 여긴 내가 조직 몰래 만들어둔 무기창고야 잠깐만 야 역시 우리 여보는 최고의 살인마라니까 <웃음> 뭐라는 거야 자 여기 방탄복이야 빨리 방탄복 입고 총 챙겨 음. 그래 어떤 총이 있을까 이야 꽤 쓸만한 것밖에 없잖아 그래 이 스나이퍼가 좋겠다 와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일단 아무래도 조직에서 우리가 부부라는 걸 안게 틀림이 없어 그래서 너희 조직하고 우리 조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멀리 도망쳐야 되나? 뭐 떠나다니 난 여기 남아있을 거야 우리가 처음에 못 없앴던 김 스카이스틱 기억나지? 조직에게 김 스카이스틱을 잡아서 조직과 거래를 한다면 우리를 죽이진 않지 않을까? 음... 괜찮은 방법인데? 그런데... 그 녀석을 어떻게 찾지?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 음, 응, 나야 아 도대체 어디세요? 지금 조직에서 미혼임을 죽이겠다고 난리에요. 저희 조직 내부에서 서로 부부라는 사실을 알아챘고 서로 못 죽이겠다고 판단했는지 둘다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 넌나 믿지? 내가 다 해결할 테니 김스카이스틱의 그 타겟의 위치를 몰래 알려줄 수 있을까? 갑자기 그 김스카이스틱 타겟을요? 그래... 어딨는지 알려만 준다면 내가 다 해결해볼게 네 어... 사실 최근 타겟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에서 도주한 거 아니었나?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직 한국에 머물고 있더군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웃음> 잘 됐네 그냥 빨리 잡아서 조직에게 그 녀석을 넘겨서 빨리 거래해 버리자고 알았어. 그래서 위치는... 잠시만요. 아, 발견했습니다. 강남 에이 클럽에 자주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그래, 알겠어. 흐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언제 나타나는 거야? 아, 여보. 어? 오랜만에 임무할 생각이니까 긴장되지? 긴장 풀어. 나 같은 프로킬러가 있으니까. 내가 볼땐 당신이 긴장한 것 같은데. <웃음> 참나. 당신 몇명 죽여봤는데. 나 옛날에 비미작 끝쪽까지 포함해서 한 23명? 난 355명 그, 뭐? 355명! 어.. 어.. 사.. 사.. 사.. 355명 <웃음> 그래, 다 나쁜 놈들이었지 어 어, 어, 어, 어.. 어.. 그.. 그.. 그래? 잠깐! 쉿! 쉿! 헉! 어. 나 음, 신나게 놀아볼까? 타겟 발견. 클라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작전대로 실행해. 오케이. 그럼 움직여볼까? 응. 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거기 잘려낸 오빠 이쪽으로 와봐요. 어? 어 나? 나? 내 네, 오빠 <웃음> 어휴, 어디로 가는 걸까? 우후후후 오빠, 이쪽이에요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어쩌라는 걸까? <웃음> <웃음> <웃음> 김 스카이스크씨? 어? <웃음> 뭐야? 당신 누구야? 으, 으, 어! 어, 어. 잠깐만, 우리 따라줘야겠는데? 와 이..이런... 스카이스틱씨, 자, 몇가지 너한테 물어볼거야. 전에 우리 <웃음> 타겟이 된걸 알아서 도주한다고 했었는데 왜 아직 우리나라에 머물러있지? 절대 말할 수 없지. 흠. 이 녀석 말못 한다 이거지? 말만 해. 어? 아! 내가 이랬다고 말할 것 같아? 후후. 여보. 응? 말안 한다는데. 이걸 어쩌지? 와. 아... 어, 어, 어 자, 잠깐 잠깐 잠깐만요. 역시 355명. 진짜 <웃음> 약간 <웃음> 내, 내 자켓 벗을 시간을 줘. 갑자기 수상을 꺼내면 바로 날려버린다. 수상한 게 아니야. 자 보여? 나님이 너희 조직들에게 잡혔어. 그리고 내 몸엔 이미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고. 너희 조직이 이미 너희들이 날 찾는다는 걸 알고 날 살려주는 대신에 너희들을 잡을 시간을 끌어준다면 난 살려준다고 했어 아마... 이미 이 호텔 밖엔 너희들 조직들이 쫙 깔렸을걸? 야 이런 젠장 완전히 속았구만뭘 그러고 있어 빨리 총 챙겨 뭐, 뭐, 뭐? 그래 그냥 모조리 쓸어버리는 거야 어, 어 여보, 여보 무슨 일이야? 아. 아, 여보 조심해! 어, 너무 많아. 안 되겠다. 이걸 써야지. 여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어. 알았어. 어어 어. 어, 어, 어. 문을 먼저 닫냐? <웃음> 여보 나 고슴도치가 됐어 방탕복무기 아니었다면 어, 죽었을 거라고. 어, 나 잠깐만, 아나 갈비뼈가 나간 거 같아. 어. <웃음> 어, <웃음> 어 쨌든 당신이 스파인 걸 속였어도 우리 결혼은 안 속였지? 으, 으, <웃음> 아, 미안 나 재혼이야. 벌써 세번째 결혼인걸 야 장난하냐? 장난해? 아이, 아이 그러 <웃음> 어, 그런데 어? 스파이 인부 때문에 정보를 캐기 위해서 위장결혼한거야 어쩔 수 없었다고 <웃음> 당신은 진짜 임무없이 내가 선뜻한 결혼인걸 <웃음> 참나 어이가 없어서 일단 총장전이나 빨리해 다 쓸어버리고 그 여자들 이름하고 주민등록 말해야됨 뭐? 절대 말 안하지 다음 사람을 잖아이 355명아 뭐? 아유 바람둥이 어쨌든 준비됐지? 그래 가자